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이제 그 명절에 부침개 해 먹을 거 이제 좀 이게 야채 부침개 좀 해보려고요. 이게 느타리 버섯인데요. 이게 한팩한팩 한팩 했어요. 한팩 적은 한팩 파도 쪽파도 이게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길게 청양고추 이렇게 길게 썰었네요. 여기 파도 맞춰 가지고 전분 감자 전분 좀 넣어줄게요. 쫀득거리라고 물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네. <웃음> 당근도 넣고 버섯하고 쪽파하고 계란. 계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쫀득쫀득한 맛이 덜하더라고. 두 개만 넣을 거예요. 여기다가, 조개살, 이거, 이거, 바지락살인가, 조개살인가, 이거. 이거 좀 해물. 해물 좀 넣어줄게요. 다 됐습니다, 반죽은. 다 했네? 응? 어, 다 했어. 침묵하면 되지. 끝났네? 응. 너무 커? 응. 너무 커? 잘라서 먹어야 돼, 그쵸? 어, 크기는 엄청 크다 <웃음> 조, 조, 조그마하게 부까 조그마하게 부쳐나? 르면 되니까 응. 부친게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바삭하고 맛있어 대파 같아? 응? 대파 같아? 파가 엄청 크네 파가 왜 이렇게 커? 파가이제 응. 조그마하게 부쳐야 되겠다 음, 다 익었나 모르겠네? 다 익었어 왜, 왜 이렇게 딱 펜트래? 화면 나오게 하려고. <웃음> 좀 작게 해야지. 작게 해서 맛좀 봐야지. 다, 다 익었나 근데 진짜? 다 익었지, 안 익었어? 아까 한참 구웠는데. 맛있구만. 간장 찍어보면 맛있겠다. 맛은 있네. 맛있어? 음. <웃음> 맛은 있는, 뭐야, 맛은 있는 가 뭐야? 맛은 있는데 모양이 안 이쁘다는 게 뭐야? 어. <웃음> 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거치거치 거치 하는 게 튀김처럼 한 점씩씩 딱 먹으면 딱 좋겠네 음. 아 야채튀김은 근데 그 기름 속에 넣는 거고 음. 요거는 그냥 부치니까 그렇구나 그래. 음. 쉽게 하는 거 부친 게 음? 쉽게 하죠 이렇게 음.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야채만 몇 가지 넣어가지고 갖다 해물 조개살좀 넣고 음. 음. 됐네 아 뜨거 내가 조개살 위에 골라가지고 위에 다딱 올려놨어 여기에도 들어가. 아, 여기도 있구나. 다 있어. 안 보여 가지고. 이 야채 부침개는요. 반죽이 이거그 이거 뭐야? 부침가루가 좀 모자란 듯 하게 해야지. 부침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요. 그냥 이 짝째 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놓고 간장이 새콤달콤 했어요. 양념을 이렇게 찍어서 먹고. 어, 아, 이렇게 이렇게 야채 부친 게 겁나 맛있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어 뜨거. 볶구멍다 익겠어. 어? 볶구멍이 익겠다고. 목구멍 익어 못해 <웃음> 하상 입은 거지 그럼. 뭐 <웃음> 그냥 입은... 하상 입은 거지. 아유. <웃음> 맛있네. 음. 이렇게 쭉쭉 찢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거나.